아리스라고. 부산한테 인사해. 부산이 누구야? <웃음> 여기가 부산이야. 어? 여기가 부산이야. 부산, 부산아. 태리야, 잘 가. 안녕. 태리야, 응. <웃음> 갈까? 갈까? <웃음> 귀엽지? 태리야, 봐. 태리 예쁜 짓. <웃음> 그러면 니 대학 을안와 컵이다. <웃음> 너무 귀엽다. <웃음> 인어공주만들어 가는 거야. <웃음> 오, 엄청 넓은데? 어머, 진짜 다나 어. 우 우와. 요 우와. 이것도 있네? 이것도 있어요. 아여 어. 가 때. 어, 못나못나 걱정하지 마. 아. 리는못 하겠어? 하나 둘, 셋. 고뭐 먹고 있어? 안녕. 여기 상어 있다. 예, 상어. 엄마 봐봐. 아빠 봐봐. 필요해, 아빠 봐봐. 엄 어, 뭐야, 이거? <웃음> 잠깐만. 뭐 먹고 있어, 심지어. 어머. <목소리> <목소리> 머리가 더심해데 <심하게. 웃음> 아니, 뭐야,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<목소리> 돼지코? 돼지코 거북이다. 봐봐. 아, 이게 뭐야? <목소리> 어, 진짜 이름이 돼지코 거북이야. 아, 진짜? <목소리> 어. 어! 여기 놀이방도 있구나! 놀이방도 어머! 어. 아 여기 이게 가짜고 나머지 진짜네! 엄마도 이거 인형인 줄 알았어 지금 예. 어만 귀여워! 아, 어. 음. 찍으세요! 네. 혜리야, 간식 주기 체험하자. 저 이거. 네. 어떤 걸로 도와드릴까요? 네. 어, 다됐다어았 엄마 가지고 아쿠아리움인데 동물들도 많다 안녕 안녕 뭐 먹고 있지? 응? 아니 손톱 지금 손톱 닦고 있는 것 같아 봐봐. 어 저기있다 혜리야 봐봐 음. 하나 둘셋 진짜 접봉 진짜 접봉 봐봐 음. 아, 물 먹지 물아물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어맞어 이용 펭귄 있다. 저기 펭귄. 와! 아! 우와! 우와! 어디서? 우와! 푸른 바다의 인어 공연이 시작됩니다. 관람을 원하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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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한 t o 재보자. l i t e m a l a 키 잠깐만 어, 좀 컸다. 왜? 95? 90, 95야. 95? 어, 엄청 크네. 맞 아, 95. 어? 엄청 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. <웃음> <목소리> <eingantom> <응>? 와. <우와> <웃음> <웃음> 가자. 너무 웃기다. 나올 것 같아. <웃음> 계단으로 내려가 보자. 멋있다. 뱀인가봐 타조인가봐 타조 네. 아캔 엄마. 야 엄마 봐봐. 어리뭐 발랐어?